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허공남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택배를 받았는데요 바로 이니스프리에서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니스프리도 맨 처음에 정말 처음에 옛날에 쓴 제품이 몇가지 있는데 요즘에 하도 드럭스토어, 올리브영이나 롭스나 이런거에 초점이 가다보니까 추천 제품도 그렇고 블로그에 쓰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근래잘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니스프리에서 화산송이 마스크랑 이걸 보내주셨어요 근데 화산송이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옛날에 지금의 슈렉팩이라고 말하는 거 전에 굉장히 사실은 자주 쓰던 팩이었어요 단지형으로 나와있는거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렇게 무스 스프레이 제형으로 제품이 나와있었는데요 저는 이 두가지 사실 모두 다 써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 퍼서 쓰는 것도 있고 지금 스프레이식으로 쓰는 것도 써보고 했는데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피부가 좀 예민하거나 건조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슈퍼 화산송이 이거거든요. 보다는 그냥 단지에 있는 오리지널을 쓰시는 게 좋고요. 지성피부라던가 기름이나 이런 T존 부위가 유난히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 슈퍼 클레이를 쓰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 여름철이라서 사실 유분도 많이 올라오고 피지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줘야지 이제 피부 트러블도 안나고 피부가 더욱더 어두워지지도 않고 매끈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화산송이 클레이 무스 마스크 슈퍼 화산송이거든요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기존에 있는 화산송이 제품보다는 피지라던가 그런 불순물 흡착력을 훨씬 더 높여준 제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세먼지라던가 그런 것까지 제거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호두껍질 파우더에 아하 성분과 바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각질 관리도 할수 있고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 또한 화산재 성분이 들어가 있고 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트러블이라던가 여드름이라던가 기타 병균 의한 피부 트러블도 함께 관리해 를줄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외출하고 난 다음에 세안을 아직 안 했어요 제가 요즘에 피부 색조 같은 것도 하고 다니는데 오늘은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머리도 안 만지고 그냥 외출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세안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팩을 하기 앞서서 일단 토너로 피부결 정돈부터 할게요 그래서 뭐로 해볼거냐면 이니스프리 제주 볼케이닉 포어 토너 이걸 토너로 이용해 볼거예요 화산송이 마스크팩에서 같이 나오는 라인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뿌옇죠 뿌였는데 이렇게 여기에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쓰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해야 되고요 사실 팩을 하고 난 다음에 써볼까 했는데 이 토너 뒤에 설명서를 보니까 불순물하고 이것저것 있어서 세안 이후에 혹시라도 남아 있을 만한 그런 노폐물을 닦아주는 그런 토너라고 해요 그래서 솜에 묻혀서 한번 닦아볼건데 솜은 저번 날에 샀던 아리따움 히알루론산 코튼 화장솜 이 이용해서 닦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솜 같은 경우는 한쪽 면이 압축, 열 압축으로 해서 히알루론산 파우더 처리가 돼 있어요. 앞쪽은 거칠거칠하고, 아니 뒤쪽은 거칠거칠하고, 앞쪽은 약간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이 면을 이용해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너를 이용해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개처리가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이 마개를 까서 사용하면 되는것 같아요 향같은거는 그렇게 알코올향이 세하게 안느껴지네요 이렇게 까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로 한번 닦아볼게요 향은 음, 뭔가, 화장품 향? 그냥 화장품 향이 나요. 뭐라 말하기가 힘든데, 그냥 화장품? 문제가 나요. 그 다음에, 파우더 처리가 돼 있어서, 뭔가 닦으면서 답답함이 느껴질까도 고려를 안한건 아닌데, 어, 그런 느낌은 별로 없네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런 느낌은 별로 없고, 그냥 파우더 처리가 돼 있어서, 다른 느낌을 말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보통 터너랑 닦는 느낌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좀 얼굴을 격하게 닦죠? 원래 화장솜을 잘 사용하진 않는데, 한번. 이것저것 해서 한번 사용해 볼겸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사용감은 되게 깔끔해요. 깔끔하고 적당하게 유분과 수분을 남겨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파우더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용감이라던가 답답함 같은 건 없고요. 그래서 한번 싹 닦았는데 딱히 저는 오늘 뭐 색조 같은 걸안 해서 그런지 닦아 나온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마스크팩, 이니스프리 슈퍼 볼케이닝 마스크팩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뚜껑을 열면 이렇게 차이가 돼 있거든요. 이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 제가 옛날에는 이거를 사서 처음에 이렇게 열고 이거를 뜯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뜯어버렸는데 이걸 뜯어서 그냥 이렇게 보완하니까 사용하고 나면 이 끝에 남잖아요. 이게 굳더라고요. 굳어서 다음에 사용할 때 이렇게 누르면 앞부분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떼지 마시고 이번에 사용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막아서 보관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고 하면 다음에 굳어요. 굳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막 손톱 같은 걸 이렇게 떼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팩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 화장송이 팩과는 다르게 클레이 무스 타입이고요 사, 처음에 살살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막 나올 수도 있다고 예 네, 나왔어요 살살 눌렀어요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한번 이 정도 사용해 보고 할게요. 제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두운 클레이 제형이고요. 생크림 같은 건 아닌데, 아까 무스 제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발림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진짜 곱디 고운 진흙을 바르는 느낌이에요. 음, 굉장히 부드러워요 발림성도 굉장히 좋고 옛날에 사용했던 것보다 오래간만에 사용해서 그런지 발림성이 훨씬 더 진짜 괜찮네요 발림성이 확실히 괜찮고 아주 미세하게 가루같은게 느껴져요 가루같은게 느껴지는데 그거는 앞에 보면 은 네, 호두껍질 파우더 인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 무스 제형을 한번더 이렇게 짜서 바를게요. 무스 제형이다 보니까 부드럽게 발리면서 내 피부와의 밀착력이라고 하죠. 이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노폐물이 이 팩에 흡착이 굉장히 잘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이렇게 이 제품을 쓰니까 뭔가 감회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 짤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번 정도 짰거든요. 세번 정도 떠서 이마까지 바를게요. 발라서 이렇게 해줄게요. 팩을 제가 항상 말하듯이 말하지만 듯이말하 피부에 골고루 문질러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게 내 피부에 있는 바깥에 있는 불필요한 각질부터 시작해서 피지, 기름기 같은 거를 제대로 흡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흡착이 된 이후에 씻어내면 깨끗하게 그것들도 같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랐는데 바르고 나서 역시 15에서 20분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온수로 씻어냅니다 주에서한번에서두번 정도 사용하세요 라고 적혀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랐는데 어 굉장히 확실히 이렇게 무스 제형으로 나온거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피부 밀착력이 훨씬 더잘 되네요 그래서 한번 씻어내 봐야 알겠지만 씻어내고 난 이후에 한번 느낌을 다시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15분 후에 저는 씻어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5분 정도 흘렀을 때 제가 씻고 왔는데요 씻고 난 이후의 느낌은 어, 굉장히 촉촉해요 촉촉해요 이게 슈퍼 화산송이고 해가지고, 오히려 좀 과하게 각질을 덜어내서 피부가 건조하면 어떡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세안을 하면서 진짜 적절하게 수분도 남기고, 뭔가 유분기도 남기면서 보습을 해줘요. 폐기면서. 예 네, 그리고 피부결도 지금 굉장히 매끄러워졌고요. 불순물도 잘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좀 걸리적거리는 그런 각질 같은 거? 지금 다 떨어져 나간 느낌인데 굉장히 일단 사용하고 난 이후의 느낌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뭔가 스킨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움을 남겨줘서 저는 좋아요. 사실 건성이다 보면은 팩을 자꾸 하다 보면은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 외로 남길건 남겨주고 해서 생각외로 진짜 좀 괜찮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토너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물같은 제형으로 뚝뚝뚝 떨어지고요 파우더 처리가 돼 있어서 앞으로 문제. 제가 활동을 하면서 피지라던가 그런 유분기를 약간 컨트롤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팩 하기 전에 그렇게 한번 닦아내서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팩 사용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습을 주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이 화산송이 클레이 무스 마스크팩. 이랑 그 다음에 화산송이 모공 토너 이 두가지를 한번 사용해 보고 그에 대한 후기를 남겼는데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더욱더 피지 분비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열 때문에 피부도 처지고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타이트닝 되는 팩도 사용해 주면 좋은데요 무엇보다도 피부에 불순물이라던가 트러블이라던가 이런 거를 깔끔하게 잡아주는 그런 팩과 토너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조만간 저는 또다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